뭐 이거 이거 뭐가 안 나왔어? 뭐가 뭐가 안 나오고 얘가 나왔단 말이야. 소위 이제 열등 비교라고도 해어 이거. 찌거, 찌거, 열등 비교, 열등 비교. 더가 아니야. 덜이야, 덜, 덜.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해진단 말이야. 어색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봐봐 비교 대상이 있을 거아니에요 여기. 여기 비잖아 요 비. 뭐야? 요 with t e central w r o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b잖아 이게. 오케이. 여기는 뭐야 a가 나왔네 여기 with the number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여기 a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 봐봐 b보다 아, a가 덜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낫잖아 a보다 비가 지금 내려가는 거죠. 비가 더 이게 낫지 않느냐 얘기죠. 그렇지. 봐봐. 주어는 자 주어는 이렇게 나왔잖아. 주어는 주어는 어뭐 이렇게 have, have 그 다음에 뭐뭐뭐 여기 이제 못도 올수 있고 less도 올수 있는데요. to do with, to do with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 이게. 그지? 아, 목어 그럼 주어는 목적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야. 주어는 목어와어떠 어떤, 어떤 관련이 있다 이렇게되는 거야. 뭐가 나오면 더 많은 관련이 있다. 이거는 더 적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만약에 n g 이 나오면 뭐 돼요? 어, 약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 어리틀이 나오면 약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 리틀이 나오면 거의 관련이 없다는 얘기. 야나띵 g 나오면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 돼. 여기서, m u c h 가 나오면, 뭐야? 많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 항상 시식 때때로 바뀌어, 요거는, 어, 여기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less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something, a little, little, 멋진, nothing, 다 나올 수 있어. 오케이. 됐죠? 이거 구문이잖아요, 구문. 구문이라고 해요, 중요한 거. 그러면 해석이 해야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고 끊어줘야 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치고 내려가면 돼. 이건 다 버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줘. 어? 자, 내용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 정의, definition. 정의 맞죠? 어. 뭐의 정의예요? 중독, 중독자의 정의야. 알겠지? 안, 에딕트, 에딕트. 이아세끼할트 술독에 빠져있구만. 아딕도. 어? 중독, 중독자. 이갓나 새끼, 이아세끼 내가 설마 <막> 북쪽에서 무슨. <웃음> 술독에 빠져있구만. 아딕도. 난 그게 어딨어, 그냥. 아, 이거 아직까지도. <웃음> 야, 여기서못 아, 벗어놨어 뭐 그렇게 오셔요 웬만하면 그냥. 네.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네. 뭐. 뭐 음성학적으로 접근한 <웃음> 거라고 야지 음. 빨래만 생각하면 들이난 난들이 난난들난란들 중독자의 정의는 자, 이거보다는 자봐 이거와 덜 관련이 있어라고 하지 말고 이거와 관련이 있기보단 이거와 더 관련이 있어라고 바로 랭크 파악하면 되잖아 뭐와? 너어 뭐 숫자 온라인에 소비되어지는 요 p 피니까 온라인에 소비되어지는 시간의 수와 보다는 그치? 수 보다는 뭐와? 중심적인 역할과 더 관련이 있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야? 이건 목적적 관계의 고사들이퓨 컨트롤드 인터넷 나, 나, 나, 고 동사, 부위. 이거에 목적 없잖아. 이 목적은 바로 앞에 나가 있는 역할이지. 역할. 뭐에 있어서?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와 인터넷이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과는 관련이 있어. 음. 중독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8여시간 해도 좋다는 얘기야, 여덟 시간을. 여 시간을 해도 좋은데, 나의 중심은 뭐야? 어. 나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중간고사도 치르고, 시험기간 에에 잠시 또, 어, 컴퓨터 게임 안 하고, 뭐, 이래. 그럼 중심은 이 사람이 뭐야? 컴퓨터가 아니잖아. 인터넷이 아니잖아. 그게 그래. 근데 뭐야? 하루에 한두 시간을 해도, 어, 한 18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배에서 <웃음>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하고 있다. 밥도 막 걸른다. 그럼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건 중독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독자, 에디터. 그죠 에디터, 에디크